2016 엑셀 이스 r 트 오늘은 엑셀에서 미리 지정되어 있는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모스 시험에서 테마가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는 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테마의 수정과 그리고 테마색을 변경하고 그것을 저장하는 문제로 모스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테마를 수정하는 것 그리고 테마 색상을 변경하는 것 색상을 변경하고 나서 그것을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테마에 관련된 키워드가 테마, 테마색, 저장 이런 키워드가 문제 속에 등장을 하게 되면 아, 엑셀의 테마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테마는 무엇이냐? 테마는 배경, 그리고 색, 글꼴, 그래픽 효과 등을 미리 정의해 둔 것이다. 엑셀에서, 엑셀에서 배경과 색상과 글꼴과 그리고 다양한 그래픽 효과 등이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어,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테마를 활용하게 되면 어, 통일감 있는 일관성 있는 자, 스프레이드 시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겠죠 그래서 모스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스프레이드 시트에 테마를 수정하는 것 그리고 태, 세부 옵션으로 테마 색상을 변경하는 것 글꼴을 변경하고 어, 그리고 그것들을 저장하는 자 이것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테마는 어디에 있을까요 테마 자 테마를 지정하는 방법은 우리 상단에 페이지 레이아웃 이라고 하는 탭이 존재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탭 왼쪽에 보시면 테마라고 하는 그룹이 있구요 자 그룹 안에 보시면 테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색이 있구요 그리고 그 밑에는 글꼴 자 테마의 글꼴이고 그 밑에는 네, 테마의 효과가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테마를 클릭해 보면 자 오피스 관련된 것들뭐 오피스 갤러리 슬라이스 자, 마우스를 오버하게 되면, 자, 시트가 지 바뀌는 거 보실 수, 어, 보이실 겁니다. 자, 이온을 선택하게 되면, 자, 글자, 그리고 뭐 박스 색상 등에 다 바뀌죠. 자연주의. 글자체가 뭐, 궁서체나, 궁서체나 아니면은 굴림체 정도로 바뀐 것 같아요. 전체. 자, 글자 폰트도 바뀌었죠. 줄기. 추억. 패시. 갤러리 그물 기본 다마스크 등등이 정의가 되어 있죠 자 이거 이외에 테마를 찾아보는 기능이 있고요 어, 테마를 수정하고 그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현재 테마 저장 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색이 한번 가볼까요 자 색을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 색상이 지정되어 있는거 보이시죠 어, 자 이것이 색이고 글꼴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피스란 이름으로 맑은 고딕 오피스 207에서 2010까지 맑은 고딕 어뭐 칸다라에서는 HY hy 엽서체가 지금 적용되어 있고요 캠브리아에는 맑은 고딕체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글꼴에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현재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글꼴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테마는 배경, 색, 글꼴, 그래픽 효과 등을 미리 정리해 둠으로 인해서 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그리고 테마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두 개를 가지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와 두 번째 예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같은 시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엑셀 화면을 보시면 사원 명단 두 개가 있고요 목표로 가는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자이 예제1과 예제2는 사원명단 워크시트에 관련된 건데요 그냥 사원명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제1번 사원명단2의 예제2번을 풀어보기 위해서 제가 워크시트를 별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사원명단으로 가볼게요. 사원명단 워크시트에 갔더니 자, 이런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색상 테마를 색상 테마를 바꾸는 거네요 색상 테마를 자주색으로 변경해라 자주색으로 변경하고 해당 테마를 기본 이미지 라는 테마로 기본 위치에 저장하십시오 뭔가 이게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색상의 테마를 자주색으로 변경하고 해당의 테마를 기본 이미지 라는 테마로 기본 위치에 저장하십시오 그래서 문제 속에 테마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 문제는 테마에 관련된 문제구나 테마는 어디 탭에 있다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테마 그룹이 있다고 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테마 그룹에 자, 색상 테마니까 그냥 테마가 아니고 옆에 있는 색입니다 자이세 개의 자주색으로 변경하래요 자 여기 자주색으로 있네요 자 자주색 이라는 이름에 지금 색상 테마가 지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현재 시트가 연두색 계열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주색에는 자 이런 색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것으로 변경하라는 겁니다 자 자주색을 클릭하시게 되면 연두색상이었던 색상들이 다 자주색에서 정의된 색상으로 변경이 된거죠 자 그리고 나서 기본 이미지 라는 테마로 기본 위치에 저장하십시오 현재 테마를 저장을 하는 뜻입니다 자이 엑셀에 제가 처음에 입력해 놓은 데이터는 연두색 계열로 색상을 입혔었는데 자주색 이라고 하는 테마를 적용했더니 자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이 변경된 것을 기본 위치에 저장하십시오 저장할 때는 무슨 무슨 이름으로 기본 이미지 라는 테마로 저장하는 뜻이에요 자 저장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테마 그룹에 자 왼쪽에 테마를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테마 저장이 있죠 현재 테마 저장 클릭 자 그러면 자 저장을 하기 위한 대화 상자가 뜹니다 현재 테마를 저장할 겁니다 어디에다가 현재 위치에다가 파일 이름은 뭐라고요자 여기 문제 있는 것처럼 기본 이미지로 저장을 하라는 거죠 자 기본 이미지 자 중간에 스페이스가 있네요 자 스페이스 띄어 줍니다 파일 이름은 기본 이미지 파일 형식은 thmx 오피스 테마라고 하는 확장자가 자동으로 붙겠죠 그리고 확인을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예제 문제는 풀린 겁니다 문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테마라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 문제는 테마에 관련된 문제구나 테마인데 자 이것이 왼쪽에 있는 테마를 이야기하는 건지 또는 색상을 이야기하는 건지 글꼴인지 효과인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아내야 된다는 라 거고 문제 속에 색상이라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색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자주색으로 변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색상에 자주색이라고 하는 이름에 정의가 되어 있는 테마가 있다란얘기예요자 이것을 화면 현재 시트에다가 적용을 하고 그것을 기본 위치에 저장을 하는데 저장되는 파일의 이름은 기본 이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첫번째 예제 이해되셨나요? 모스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테마의 두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원명단 2로 가볼게요 자 두번째 예제입니다 자 rgb 라고 되어있습니다 있습니 rgb는 뭐예요 r은 red g는 green b는 blue rgb 값이 r은 17 g는 200 b는 200이 색상 값이에요 처음에는 red 두번째는 green 세번째는 blue의 색상 값입니다 자 이것에 자 이거 한번 체크해 놓고요 자이 rgb 값을 강조1 옵션에 갖는 새로운 사용자 지정 색상을 생성하십시오 사용자가 색상을 직접 지정을 해서 생성을 하래요 자 해당 사용자 지정 색상들을 뭘로 하래요 청록색 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랍니다 아이 문제는 사용자가 색상을 직접 지정하는 거구나 RGB값은 레드, 그린, 블루이기 때문에 색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테마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글꼴로 가야 되나요? 색으로 가야 되나요? 색으로 가야 되겠죠 이 값을 직접 강조 1이라고 되어 있는 강조 1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에 가서 사용자 직접 지정을 해 줘라. 그리고 그것을 저장해라. 자,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레이아웃에 테마 그룹에 자, 색으로 갑니다. 색으로 갑니다. 자, 그랬더니 현재 정의가 되어 있는 다양한 색의 이름들은 있지만 현재 우리 문제는 직접 지정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색 사용자를 직접 지정을 합니다. 클릭. 자, 그렇다면 색, 테마색 만들기가 나오죠? 자, 여기에 보시면 테마색이라고 해서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눈에 띄나요? 강조가 있잖아. 강조일 옵션을 갖는데요. 아, 강조일 여기를 바꾸라고 하는거구나 강조일의 아래쪽 자, 콤보박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서 색상을 지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 속에서는 레드 그린 블루 각각의 색상 값을 정해 줬잖아요 이 값을 직접 입력해서 색상을 찾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색상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색상은, 색상 값을 직접 입력을 하려면 밑에 있는 다른 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다른 색에 보시면 표준과 사용자 지정이 있는데, 표준에는 자 벌집 모양 형식의 색상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RGB 값을 입력할 수가 없게 되고요. RGB 값을 입력하려면 사용자 지정 탭으로 갑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오시게 되면 밑에 빨강, 그린, 블루가 있죠. 현재 빨강은 227, 녹색은 45, 파랑은 145인데 우리 문제에 언급된 것은 자 레드 색상은 17이었습니다. 녹색은 네, 200이었죠. 자 그리고 파랑도 200이었습니다. 레드 17, 그린 200, 블루 200. 어디에다가? 강조 1에다가.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강조일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색상을 지정했습니다. 이것을 저장하래요. 해당 사용자 지정 색상들을 무엇으로 저장해라? 청록색 색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하십시오. 자, 이름 지정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네, 밑에 있잖아.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잖아. 그렇죠?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해라. 청록색, 한칸 띄우고, 색이라고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청록색 색이라는 이름으로, 네 색, 개의 테마가 정의가 된 겁니다. 다시, 색 사용자 지정에 강조 1번. 자,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그래서 특정 영역에 강조 1 이라고 하는 테마색 을 테마색 옵션을 지정하게 되면 이 색상으로 지정이 되는거죠 자 테마에 관련된 문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제 두개를 풀어 봤는데 자이 두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이 두가지 꼭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테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